아, 근데. 또요? <웃음> 아니에요. 말해! 말하라고! 아, 근데, 옛날 러브젤 리뷰한적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또가물가물하다 저도요. 저게 뭐야? 러브젤 써봤어요? 네. 써봤어요? 오. 어떨 때 러브젤을 써요? 남자랑 여자랑 둘이 막 사랑을 해. 아파. 만약에. <웃음> 어 아파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조금 그런 걸아 윤활제 느낌? 네 바르는 생각? <웃음> 바르는 색감. <웃음> 허브를 담은 휴대용 시크릿존 보습제 여성 건조 케어를 위한 워터베이스 류키드 타입의 시크릿존 보습제 함께 사용 가능하며 물로 간단히 씻을 수 있대요. 그냥 젤은 사랑 놀이를 하는데 사용하는 용이라면 이건 좀 여자의 건강을 좀더 생각한 거 아닐까? 아닙니다. 아니에요개평감을엄 <웃음> 젤이래요. 그럼 양이 너무 작은데요? 이거는 그러면... 자랑하시는 거예요? <웃음> 그게 아니라. <웃음> 어이없네. <웃음> 이걸 어디에 바르라고 이렇게 2.5ml를 바라요? 안좋을까요야 그렇게까지. 나 <웃음> 누구나 사용도 해봤다는데. 너 놔줄래? 아 이거 원래 손에 바르면 안 되는데 어디바 발라야 돼? 습시기 바를 수 없으니까 바르는 거예요 알았죠? <웃음>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사랑 싹트는 싹 거야? 무�데 냄새 없는 걸 선호하시는 분이 많아 아 잠깐만 약간 남김이 있네 끈적하네 어 나는 보송보송하다고 해야 되나? 핸드크림 바른 거 같은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바른 생각 러브젤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썼었어요? <웃음> 어, 뭐 그런 거까지 물어봐요? 이거 이거 좋다면서요 듣기를 바를 생각이 되게 좋다고 들어왔고 야, 자친구야 아니 네? <웃음> 그 케이스도 그렇고 약간 뭔가 그게 무해해 보여 그냥 핸드크림같이 생겼어 어 그니까 너무 러브젤리처럼 안 생겼어 난러브젤리도 의심할 것 같은데? 근데 러브젤리처안 생기긴 했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아까 뭐 여성청결대 이런 건가? 오 어, 오. 어 이거 좀 모양이 좀 그러네요? 모양이 왜? 아니 후추 같다고요 후추 이상한 생각해 줘야 무슨 소리야! 아이. 이거 딱 그것처럼 생겼잖아 나 손잡이 봐봐 전 모르겠는데 모르겠다고 한번 잡아오세요 좀그또알수 그래. 알 있을 것 같아요. <웃음> 마사지 젤아이빡거라 알잖아요. 이건 마사지 젤이라고도 적혀 있지 않아요. 바르는생 탑은. <웃음> 아니 이거는 너무 고급스러워서 올리브영에 팔것 같잖아요. <웃음> 고급잖아. <고급수쳐서 웃음> 아니 이렇게 좀저급한 맛이 있어야지 이거는 지나가다가 그 빨간색 간판에 성인용은 적힌 거 알지? 2층에 있는 그거 그런 데서 팔것 같지만 네. 한번 까볼게요 뭐라요? 적당량을 뭐라요? 손에 덜어 네. 필요한 부위에 가볍게 펼치면서 네. 장치하여 사용하십시오 사용해 물로 씻어내거나 닦아주세요 네. 조금만 더 조금만 손 얼마나 짜줄까요? 어? 미도가 짜주고 싶은 만큼만 와, 아 야 액체괴물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만 봤을 때 송세정제 같아요. 어어 어, 진짜. 그렇죠. 얘가 더물 같다. 약간 수분 크림 느낌이에요. 음. 아 근데. 왜요? <웃음> 아니에요. 말해! 말하라고! 우리 토크쇼야. 야 <웃음> 진짜. 아니 칠은자 바으면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왜뭐 아니요라고 하냐? 말해라. 아니, 인체에서 나오는 거랑 느낌이 비슷하다. 체이 같다는 얘기군요. 그게 엄청 미묘한 차인데 이그 미묘한 차이에서 디테일이 있다? 이 정도? 아 괜히 베스트셀러가 아닌 것 같다. 음, 음. 어. 향이 없어요. 아 근데 마무리감은 약간 찐덕거리는것 같아. 아 그니까. 근데 솔직히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어. 없어지면 큰일이지.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바른 거는 바로 없어졌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거는 좀 남아있어요. 더 쫀득쫀득해요. 어 맞아요. 아니, 나 진짜 모르겠다. 직접 써봐야 될것 같은데? 만개! 언젠가 쓰겠지. 저는 괜찮아요. 어 이건 가글? 이건 가글같이 생겼네? 웜, 어, 뭐? 이거 뜨겁게 해주는 건가 보다. 어? <웃음> 나 신났어. 무야호 <웃음> 눈 주변을 제외한 몸의 건조한 부위에 적당량을 돋보여 마사지하면서 펴주세요 신체 외부 전용이래요 오 전성분이 4개밖에 없어요 걸리세린 아로마 정제수 카밍 좋은건가? 잘 모르겠는데 4개밖에 없대요 야 색이 너무 예쁘다 오 빨강이야 아, 맛있을 것 같아 체리향 아, 난다? 치과에서 나는 체리향이야 그 이빨 뽑으러 가면 그 넣어주잖아요 어. 딱 그거예요 완전 딱으로 체리향이에요 아진향 나는 거 진짜 안 좋다 생각해요 보중에 했는데 갑자기 체리향이 너무 뭐, 기해봐 <웃음> 이상하지 않겠냐고. 그것도 치과에서 나는 체리향이야. 일단 느낌은 아까 것들보다 좀더 기름진 것 같은 무거운 느낌. 왜? 침은 비벼 을때 효과가 나요. 아 핫젤? 겁나 비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 오 신기해. 이거 완전 바로 따뜻해진다. 근데 굳이 따뜻해질 필요가 있나? 밖에서? 아. 온 몸을 다 발라야 돼, 는데 그러면 밖에 사볼 거예요? 나는 아니야. 저도 아닌데? 요 기름이 엄청 많아. 이거. 슈파추스 넣는거 많지?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냄새는 딱 그거네. 아, 극혐. 절대 안 쓴다. 빠이빠이. 난 진짜 비추다. 향기도 비추고, 색깔도 비추고, 느낌도 비추 거기 써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 아닐걸. 오아이스크림아 차가운 건가 보네. 그나 시원한 건 소풀 안 줘. 차가우면 좀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까? 차가우면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아 근데 그러려면 아까 이건 좀 따뜻했지? 빨갛았빨간 기름이 좀 많으니까. 아니야. 체이 진짜 리는진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웃음> <웃음> 바라는 것 같았다니까. <웃음> 그러니까 따뜻하지? 그니까 러 별로 인거야주세요 <웃음> 오, 오, 오. 차갑다. 어 차갑다 아 오늘 기분 나빠요 모기향 박하향 냄새 나는데? 아 맞네 이거 진짜 개 시원한데? 아 근데 이거 여름에 상당히 꿀텀이긴 는데 이거? 너 축구하다가 야 제가 좋아 <웃음> 야 제가 <잘> 좋아라 <가져와라. 웃음> 굳이 나 이건 진짜 안 쓰고 싶어 근데 너무 시원해요 로브젤로 시원해서 뭐예요? 몸이 뜨거운 사람을 식혀주는 용도인가요? 왜? 더 뜨거워야지? 아니 차가우면 느낌좀 이상할 것 같다니까? 좋은 상품 아닌 것 같아요 별미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다 오늘은 차갑게 해볼까? 아나 근데 난싫을 거야 나는 몸이 따뜻한 사람이 좋아 따뜻한 게 느낌이 좋죠 그쵸 저희가 옛날에 했던 레드 컨테이너 오가닉 마사지 젤이라는 거예요 유기농 알로에가 97% 들어있어요 그래서 알로에인 거예요 사실 이건 아, 이거는 뿌리는 거네요? 와, 냄새 완전 고급져 이거 완전 향초 냄새 아로마 향나. 그래도 이건 건강한 향이다. 어, 이것도 끈적끈적하진 않네, 되게 이거 괜찮지 느낌은 되게 좋다. 어, 되게 좋은데? 어, 이거는 이때까지 했던 거 중에서 제일 물건. <웃음> 부드러운 거니까 제일 부드럽게 한다. 어. 제일 부드러워, 이게. 어, 엄청나게 부드러워. 계속 발라주고 싶을 것 같아. 이게 딱 발랐을 때첫 번째, 두 번째 것보단 남아 있고 쿨보다는 저... 꽤 남아있는 단점이 있다면 빨리 사라져서 얘를 좀 많이 써야 한다 아...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거 얼마예요? 6만 원 정도 <웃음> 6만 원이요? 저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비싼데 이 중에서 가장 인체에 무해하다? 그러면 난살것 같아 너가 지갑에 10만 원 있어 모텔에 4만 원 쓰고 나머지 이걸 써? 굳이? <웃음> 차라리 이거 쓸 바에는 이 바른드 색각 이거 쓰겠다. 이건 먹을 수 있잖아요, 맞죠? 조금씩 다 먹어볼래요? 조금씩 짜가지고 한 입씩 먹어봅시다. 아 그렇게까지? <웃음> 이 정도씩. 아 진짜 아시리콘 마약인구야? <웃음> 어. 어. <웃음> 응. 얘 달아. 응. 일본 거 달아. 응. 얘도 달아. 다른 생각이라 일본 거 달고 유기농 안 달아요. 나쁘지 않은데? 굳이 막 즐겨 먹을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상대의 몸에 조금 발라져 있다면 그렇게 거부감은 안들 정도? 저도 이제 저, 젤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 이, 이 시간부로 많이 찾게 될것 같고 유의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냄새를 맡아보시고 점성과 그런 걸확인해보고 취향에 따라서 구매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 진짜 각각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 어, 바르는 생각이랑 핫질 있으면 다른 색에는 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일 괜찮았다? 저는 이거. 딱 봐도 로무대처럼 생긴 이거. 제일 어네난 이게 제일 좋다 진짜. 냄새가 너무 좋아. 그쵸? 전 음. 이게 1등 저도. 여기까지. <웃음> 자 끝! 오늘 우, 저희가 마지막 촬영이에요? 어, 오늘은. 몇개 필요해요? <웃음> 두 개는 더 있어야죠. 그. 두 개는 더 있어야 돼. 오빠 여기 두개 아, 남기고 다 아, 챙겨가. 아, <웃음> 아, <웃음> 언제 다 쓰지 이거? 한5 한 년을 뵙겠습니다. <웃음> 아사요 응. 어? 하나만 더줘 그럼. 자.